자 성인들이 오시면 뭐 할까요 성인들이 바리세파랑 싸웁니다 소인배랑 싸웁니다 소피스트랑 싸웁니다 자 저도 도닦 가서 보살도 하려면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영적 갑질을 멈춰라 종교개벽 갈 거다 이게 지금 어떻게든 제가 해볼 겁니다 제가 주장해서 끝까지 가볼 겁니다 아시겠죠 영적 갑질이죠 한마디로 다 영적 갑질러 소인배 소피스트, 바리세파 다 똑같습니다 지금 도도 못 얻은 주제에 도 얻은 양 사람인 척하면서 소경이 소경을 길란내하고 있는 지금 영적 리더들 다 영적 갑질러들 유마거사가 누구 뚝배기를 깼죠 아라한들 자 뚝배기 못깰 거면 보살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소소하게 하세요. 크게. 음. 크게 할 거면 판을 키워야죠. 깨버립시다. 예. 불타오르시죠? 음. 그 아아한들 뚝배기 깼잖아요. 유마거경이. 그거 보세요. 유마거사가 평화를 주러 온분 같죠? 싹 분쟁을 일으키러 왔습니다. 모든 성자들이 분쟁을 일으키러 왔어요. 왜? 아니 이 고등 침팬치 삶에 순종하고 살고 있어요. 이 소수의 소시오패스가 다수의 이 선량한 고등 침팬치들을 리드하고 있고 착취하는 그런 세상이에요. 이 세상에 보살이 투입됐어요. 그럼 그 보살이 뭘 해야겠어요? 소시오패스들 뚝배기 뜯게야지. 뭘 해요? 그거 못할 거면 그 보살도를 뭐하러 닦... 닦겠습니까? 그렇죠. 제가 앞장설 테니까 같이 가시죠. 유마경도 그렇고 다들 음, 그런 내용들이에요. 그 이런 이 사상이 제대로 구현돼야 개벽이에요.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파 뚝배기를 깼어요. 그렇죠? 데 그러다가 처형당하셨죠 예.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. 앞으로 지상천국 시대 열린다. 그럼 그 시대가 뭘까요? 지상천국. 앞으로 오는 개벽시대. 기독교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. 모든 남녀노소 모두가 성령을 바로 받아가지고 그런 영적 갑질러들을 이제 다 물리치고 곧장 성령 받아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터져나오는 세상. 그게 지상천국이다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. 예수님이 그걸 주장한 겁니다. 바리새파들 뚝배기 깨고 앞으로 이 모든 낮은 자들이 성령 받아서 다 천국 가는 제상 천국 시대 열겠다. 소시오패스들 갑질하는 것들 다 물리치고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, 뭐 가진 거 없는 이 모든 중생들이 다그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시대 열겠다. 보살도 유마거사가요. 소수의 성자들 아리한들 아라한들이죠. 아라한들 소수의 수행자들 주도해서 공부해서 열반에 들겠다고 공부하는 소승 아라한들 뚝배기께서 뭐라고요? 남녀노소가 다 성부라는 시대에 열겠다. 보살들은 윤회 떠나지 않는다. 중생을 다 바꿔놓는 게 그게 불국토 건설이다. 이게 유마경이에요. 뭐가 달라요? 유마경하고 성경은 하나입니다. 하나. 하나의 결이에요. 그게 종교개벽입니다. 지금 이 땅에 그거 해보는... 재밌지 않아요? 이거... 노는이 이거 해보자니까. 노는이 종교개벽 합시다. 바리세파들 물리치고 매국노들 영적갑질러들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진짜 성령 충만한 세상 육바람일 충만한 세상 만들어보자. 이게 개벽이죠.